베체트병을 원인으로 한 혈관염에 대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상해가 아니므로 상해 소득 보상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 2018가학 113-073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여러 건의 상해 후유장의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배체트 병을 원인으로 한 혈관염 진단을 받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약 1년 뒤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계속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습니다. 결국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쟁점 나이 사건 장애가 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혈관 침범, 급성 동맥 판막 부전, 대동맥 침범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배체트병 증상이므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무혈성 괴사는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점 원고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하여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 악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수 있었을 것인 점 원고는 장기간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고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역시 상단계가 진행된점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사건 장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소득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